친구들, 오늘은 초상 퀴즈를 해볼 거예요. 지읒지읒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정답! 자전거요 아니야, 자전가일 거야. 혹시 방탄조끼단의 정전구 땡! 정답은 바로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그게 뭐지? 음, 친구들! 혹시 저번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 기억나나요? 아... 뭘 그려야 하지? 친구의 미술 작품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중에서도 복제권을 침해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창작이와 함께 저작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 나는 창작이라고 해. 우리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미술 저작물 외에도 어문, 음악, 연극,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있어 그럼 내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을 가진 미술 저작물이라고 할수 있겠네? 그리고 나는 친구의 저작권, 그 중에서도 복제권을 침해한 거구나? 맞아, 누군가 몰래 소중한 너희의 작품을 베끼고 가져가면 기분이 어떨까? 아니 속상해요 화나요! 힘 빠져요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훔치는 도둑질은 하면 안되겠지? 네. 네! 이 영상을 보는 어린이 친구들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해야지만 나의 소중한 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